줄넘기 대결 이번 대결은 단순히 줄넘기만 잘한다고 승리하는 대결이 아니다 줄넘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? 그럼 뭔데요? 게임은 줄넘기까지 달려가서 줄넘기 20번을 한뒤 달려가서 경파를 하고 발차기를 한뒤 완주 버튼을 누면 성공.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승리는 게임이다. 아, 헉, 자신. <웃음> 넌 오늘 처음 와서 자신 없지? 완전 자신 있거든. 나 줄넘기 완전 잘하거든. 줄넘기는 할수 있어도. 격파랑 발차기는 내가 훨씬 잘하지. 아, 그건 해봐야 아는 거야. 자, 처음에 누가 이볼까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. <웃음> 그래, 갈래 나갈래랑 대결할 사람? 저 <웃음> 오늘 와. 처음 왔는데, 할수 있겠니? 물론이죠. 그래. <웃음> 오케이! 자, 바라 비키야. 격파할 때, 손목 조심하고 이렇게 딱 잡고, 이렇게 잡고, 이렇게. 헉! 몸을 실어서, 팍 하면 되는 거야, 알겠어? 해보자. 꽉. 그래 잘했다. 발차기는 이렇게 딱 자세 잡고 발차기,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볍게 앞차기 해봐. 이렇게 자세 잡고, 다. 네. 잘했다. 이번 게임은 가볍게 생각하면 된다.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. 알겠지? 재미로 재미로. 네 재미로 이겨버릴 거야. 자 준비. 시작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Yeah Oh a i s h i t l e Ah Ah h 와 예스! 발레 아쉽다! 반발의 차이로 좋네 아! 이길 수 있었는데! 봤지? 해봐야 안다고! 자 멋진 대결이었고 둘이 차렷! 인성! 잘했다. 들어가자. 수. 아 씨. 다음에 두고 보자. 다 이겨 버릴 거야. 태권도 줄넘기 대결.